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파시지니여링의홍준기입니다 <웃음> 여러 일정이 바꾸신데 불구하고 상속해 주신 분들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를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소개에 대해 인사 말씀드리고 은총의 주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여드리고 공청의 주제 및 패널분들을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토론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비소개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새로운 무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의와 노력하시는 무항시 김상돈 시장님 참석하십니다무항시를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호영 무왕과천 국회의원님 선석하습니다 <웃음> 제8대 무왕시의 의장으로 소고하시는 윤비경 의장님 박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신의 김용태입니다. 어, 오늘 g d s 신입 어서 여러분들께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고쳐지면 다행이며 안 고쳐지면 여러분들 유인물이 있으시죠 네, 유인물을 보시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내용이 네, 여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그냥 말씀을 드려도 큰 지장은 없으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g 세익 시키노소는 어, 수도의 그 만성적인 정체 현상 그래서 수도 외방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을 신입한 데 30분 이하의 시한단차을 고로에서 계획이 되어있는 수도방 축구 방입니다 그래서 A, B, C 노선인데 그 중에서 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시효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지금 착도 건설 기본 계획이, 어, 예, 되 그래서, 어, 교의 목적 자체가, 어, 중심, 소분, 궁극 지역에서 중심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장부의 통행 수요 배출이, 이동 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니다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실것는철도건설표에 의한 지금 기본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계획을 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요거는 지금 기본계획단에 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2차 국가치업만 국가구축계획이 1 2년도에 반영이 되었요 그 다음에 한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 16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를 해서 장, 재작년도 12월 달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 그래서 통과가 었기 때문에 6월 달부터 당년이죠 6월 달부터 타당성 조사및 기본계획 이 착수가 됐고 저희는 어, 올해 1월 달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이 착수가 되어서, 4월 달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있으 됐고, 그 다음에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를 한 후에, 지난달 에 주민들이 관계에 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께 의견을 정부로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 향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앞에 초반에다 붙었잖아요. 이제, 고난이 협의가 환경과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은 지난번에 그 설명의 의견과 공청회 의정을 포함을 해가지고 의견수정결과및반영률을 공개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전체 연장 74.8km예요. 그중에서도 위에 그 공용이 위에 있고 경원선 쪽에 그 다음에 4 5선하고 근정역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근정역에서 지금 수원역까지. 전부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거장도 신설입계에서는 어, 서울 쪽이고요. 기존에 있는 사계에서 박정위정국 금정수원관을 이용하여 그리고 차량을 이기는 양주 쪽에 한계수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음, 공청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3 5분이 어,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25분이 어, 공청회 개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에 의해서 행정법 실시 행정에 의해서 오늘 네, 공청회를 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업 그 전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는 기본 계획 수립의 단계입니다. 올월 달까지는 예정이 되어 있는 데요 그 중에 이제 전략환경변화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공청회까지 끝나면 이제 저희가 원안을 접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기본계수이 끝나면 이게 민간 투자 시설 사업이됩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모집공고를 해서 내년 4월 달에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실시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략자가 빠진 환경영향평가서가 시금그 절차를 이와 거의 유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 공청회 필요하시다면 주민 공청회 같은 얘기가 아, 열수 있는 그렇게 음,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경영향평가 모두 완료가 된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착공이 되는데 저희도 계획으로서는 2021년 말에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2026년 말에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해 주 화신 엔지니어링의 김영태 분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패널과 토론을 위해 자리 정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장 및 패널 분께서는 자리, 자리 정리가 완료되면 지정 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주제장에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대학교 김동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태조 엔지니어링 최채선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태조 엔지니어링 정창양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신 엔지니어링 김영태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에코닉스의 박성훈 전무님 참석 그리고 본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토교통부 수도권 광역특별철도팀 박정나 사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왕시 주민대표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 윤비군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민대표 김정춘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민대표 김진필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대표 최백준님 아, 아,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대표 강희봉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후 진행은 공청회의 주제자이신 공주대학교 김동욱 교수님께서 진행한 하시도로가겠습니다반갑고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리니다 어, 오늘 우리, 우시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신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시민 여러분께도 이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왕씨가 GTX C9 전략한 강력평가 공성에서 13번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어제 진행됐던 안양시는 유튜브에 부강시 의학력 동차 환경 영향 영양분과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어, 진행해주시는 부강시 관계자 및 국토부 담당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부강시 삼동에 사는 김정춘이라고 합니다. 그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또한 환경 보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GTXC 한, 환경 영향평가 초안 내역을 봤는데, 어, 의왕시 내용에는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 안전성, 그 다음에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3대 항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예타에서도 저희 의왕시가 소홀하게 다뤄졌는데, 어, 전략 환경평가 초안은 대한 이래도 어,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소음 진동, 개발 여건과 인구 및 주거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 GTX C 노선 개발 계획의 목적은 수도권 주민들의 복, 교통 복지 증진과 이동 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인데, 어, 저희 의학력을 이용하는 의학, 군포 수원 시민은 교통복지 혜택 및 삶의 질 향상과 관계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30년 전 우왕 IC가 설치된 이후에 컨테이너 운반 차량로 디젤 엔진과 타이어 굴진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온 우왕 시민들은 이제는 좀더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이용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공청회에서 사업자 측의 진솔한 답변을 통해 참석하신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진행된 그 안양시 공청회 답변에서 어, 초안 작성회사의 정창현 상무는 GTX 특성상 역간거리 속도를 강화해서 정체학을선장한다고 말씀하셨고 국토부 사무관도 마천인더번역은 너무 가깝고 속도와 역광거리를고려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학역은역광거리와 표정속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당성과 필요성이 너무나 많이 넘칩니다. 다른 평가항목과 함께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역 주변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왜 빠졌는지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안 요학본 22, 23 페이지를 보면 과천, 양주, 의정부 등의 도시개발계획은 포함되어 있으나 의왕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그 661쪽 까의 자료를 보면 평가 협의의 심의위원 이땡땡님께서도 대상 지역에 대한 설정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 의왕국 인근은 그 초평지구, 그 다음에 월안 신원파항, 신원희망파항 신용, 등서민주거용 소규모통수 임대파트를 어, 2025년까지 약 2만 세대가 넘게 입주 예정입니다. 이 인구 증가에 대한 사회 환경 노인을 가장 반영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랑지부는 53만 평방미터로 광역교통대책 수립 대상 면적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 이 지역에 택지개발은 계획은 했지만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관여을할 것인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많은 수의 출퇴만 신축을 해서 방해교통망이 갖춰지지 않아서 출퇴근할 때 교통지역이 되고 배드타운화가 됐던 과거 우리 신도시 개발사례를 도우에서는 탑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초남 초평 원암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공공주택입니다. 서울을 출퇴근할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가지고 어 교통이, 교통망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면 분양성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GTX-C를 이용해서 2 30대 젊은 층들이 빠르고 편안하게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면 인구 분산 효과와 함께 내집 마련기에도 앞당길 수가 있어서 집값 안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순 대표님께서는 다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어, 순차적으로 어, 답변을 좀 듣고 싶다는 의사를 해주신 네, 네. 거죠. 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 준비한 질문 중에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을 이 사업자 측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어, 요약해서첫 어, 번째 질문에 대한 아, 네. 해주시오 그, 사회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회환경영향평가에서 왜 그, 도시개발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 의학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주택개발사업지구가 그, 선정이 되었는데 어,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이 지금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포도수동립처럼 해가지고 쪼개서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워암지구 어, 같은 경우에는 53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그 대통령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의하면 50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구 지정 이후에 시행령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람지구는 삭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3, 4년 후에 입주가 어, 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듣기에도 생각이는 질문 내용이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답변을 준비하는 쪽에서도 실제 지금 사회 환경이나 여러 가지 교통 대책 그리고 또 더불어서 어 이후에 그 발전하한 그 택지에 대한 것까지 그 아우러서 질문을 주시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설계. 대해서 개발이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부르신다면 저희로서는 안 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금 절차가 교통에 대한 절차라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그 설계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을 해서 반영이 될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안 되면 뭐 저희 부서는 방법이 없고, 뭐, 실시설계단계라든지 이런 때, 그때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 법에 대한 교통의 평과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법 처리 대책 같은 거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교통처리 대책이 안 나오고, 이게, 이거 자체는 그냥 교통, 원활하게 하는 그 교통 대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로 써 해가지고, 뭐, 몇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그 GTX 신호선. 그래서 뭐 1.36이라는 그런 수치가 제공이 됐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태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왜환경영향 사회적인 환경영역평가를할때 같은 양조 의정부를 들어갔는데, 왜왕안 안 들어갔느냐. 이거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교통대책은 국토교통부에서 답을 해줘야 될 상황인데 하실 면서 지금 지 말씀하시니까 지금 엉뚱한 답들을 정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서는 왜과천양주의정부는넣는데의왕을왜 뺐느냐 기본계획을 할 때부터 내비타당성 조사를 할때왜 뺐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리자께서 어, 다시 한번 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환경영향결과라는 어, 하신 측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다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검토를 해서 어, 고난을 할때 반영하게 되면 하, 하는 거로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뭐 미진했다면 죄송합니다. 네, 다음 답변은 네. 그 네. 굉장히 미진한데 이제 한데 그래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 반영을 해주실는 거를 믿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토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공특제를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넣어서 종합적인 교통정책이 의미다안되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램을 전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저희 부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Uh. 네. 이 <아 <음> allora mm 정도? 네. 집안 돈을 수입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상데그 감사 업무가 아니라고. 뭐, 그 다른 데로 장담한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오신 저총관 지금 앉아계시는데 저번한테도 그때 또 제가 질문을 했었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철도국에서 이런 것까지 담당 안 하고 업무를 진행한다는 거는 도저히 우리가 납작이 안 되는 그런 고생입합니다 네, 말씀을 뭐, 주도는데 뭐, 이렇게 이 내용은 이미 인터넷 민원으로 많이 지스템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회전으로 제출이 신호가 됐으면 부분에 서 답변을 어느 정도 갖고 나오셨어야지 지금 저는 맞아요. 오늘 뭐 공청회가 우리 얘기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공청회를 허는 겁니까? 자, 김정신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어, 질서를 좀 갖고 해야 될 이유가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진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에서 다섯 분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충분한 토론이 어,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 어, 어, 첫 질문 진술자이신 어, 김동신님께서 어, 여기에 대한 답이 원활하고 어,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긴 시간 동안의 공청에 충분한 의견을 들수렴하기 위해서는 좀더 다른 분들께 먼저 좀 양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진행께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대체 제안을 그러면 대체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 다섯 개 중에 첫 번째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네 가지를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어, 어, 저에 대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주시고 안 되는 사람은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사업자 측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가 취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유형, 영향평가법 취재와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조사와 평가, 검증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담당자나 관련 전문가가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모두 그 사업 시행자 측에서 나온 강관계분들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환경 영향평가법 제12조 초안을작성해는이 초안을 환경부 장관, 한강 뉴욕 환경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그보분을내해서도 어,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 그 책자를 보니 평가 협의의 위원으로 환경부 소속 정 땡땡 위원의 평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100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동식물은 계절 로서를 해야 되고 정원시설 상세히 파악하고 영양 배치을 빠짐없이 실시해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강 유역 청김 땡땡 위원의 의견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본그 있었는데 본 초안에는 그분들의 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 이 아까도 철저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4월에 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동식물 조사를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일회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권고한 내용을 보시지 않은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조사 평가가 기초가 되고, 그 기초가 보고서가 되어서 만들어지고, 그걸 그대로 정책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합니다. 향후, 그, 환경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작성 가능 되는지, 나중에 또, 그,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세 번째입니다. 무학역 200m, 200m 전방에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왕도호수가 있고 여기에 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조류 생태과학관, 경기정원, 광남회 등을 설치해서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75만명, 19년에는 130만명이 찾았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이 갖춰진다면 수도권 인구의 레저 이용을 우리 레설렛 에가에서할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더 많아질 것입니다. gtxc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제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기오염 방지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요인도 누락되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책가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재부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12월에 아마 그걸로 아는데 총 사업비가 4조 3천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신설 정차액 하나 만드는데 총 사업비의 5%를 넘지 않으면 기재부의 승인 사항을 승인을 안받기도할수 있다 이렇게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력은 저희가 시에서 지금 중간 그 예타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약 0.5%도 안 되는 비용으로 어, 수만 명의 시민들이 볼수 있는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GTX가 진행하는 길에 정차만 해도 되는 의학력에 GTX 정차는 국토부가 반드시 이번 기본 계획에 반영시켜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토부가 특지개발 지구 지정을 해놓고 교통 대책은 나을라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좀 전에 우리 상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아니다. 담당자한테 전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부토부 내에서 소통을 좀더 강화해서 합리적인 해결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어,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성호선는 멸종위기 보호정비, 체남기념물 등 다양한 철새들의 서식지입니다. 저희가 2016년 1월부터 2000, 년올 아, 1월까지, 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 주민들이 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과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총5 3종의 12,776마리의 개체수가 서식을 하고 있고, 특히 체남기념물인 황교로이 오니, 큰 기러기, 흰 꼬리수리, 그 다음에 참맥 세맥 이런 보호종이 관찰되거나 서식하고 있는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안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 자리에서 피지 설명한 내용에아나스 멘트로 나왔지만, 의학시에는 보호종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멘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안 12페이지 내용을 보면 철도 지상 구간에 이미 운행 중인 구간은 방음벽이 설치됨을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왕소호수 주변 철길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소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슬슬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운동 나가면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한병에 g t 스가 쓰든 안 쓰든 반드시 방음벽을 설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인데, 어, 더불어서 이런 상황인데 g t 스가 통과가 되면 122회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죠. 시속 100km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철새들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태계 파괴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저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TX 의왕역 정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의왕역일 대 주민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철도만 통과하고 그에 따른 피해만 입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 시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보통 목표를 들을 수가 없는 건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학력은 왜 화물 열차만 정착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번 계획에 국도부에서 반드시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보고서 내용을 그, 방하고 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업자 측에서 어, 이에 대한 지금 주실 수 있는 즉각은 내용을 해주시고 나머지 조치에 대한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담 예, 붕식물상 조사 관련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는절조사라고하는있다되 음. 음. 아, 환계평 협의에서 계절조사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 은경 부장에환경부에서전략라든지환경평가에 대해서는 계절조사에 대한 의견을 어, 주시고 있는 상황 따라서 계절적인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략학력평가 초안이 갔더니, 4월에 1차 조사하는 결과, 플러스 문화조사를 갖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추후, 어, 하게, 그 8월이라든지 9월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때 2차 조사를 하고 아마 전략학력평가 문화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까 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략환경과후에나환경평가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 전략과 환경평가를 그 과정을 통해서 계절적인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게 이다고 판단은 예상입니다. 자, 이 예, 지금 공식물상 어, 조사평가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요. 이후에 그그 왕성호수 관련 철새 역시 어, 철새의 피해와 관광객들의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압력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음, 저희가 지금 그 단계가 자본장한다고 주목되는 말씀인데요. 음, 단계가 전략 하리고 저희 공역 착수로가 올해 1월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고1월달인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저는 전문가님이라면 어 철새 중에서 겨울철에가큰 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가 당연히 조사해보니까 조사 없더라 이렇게 지금 대인 있는 고문헌조사에서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어 해서 한계적 조사한 거를 넣었고요. 그 아, 다음에 이제, 다음에 차관관 조사에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할때 이제 초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방음격 관계도 지금 사실상의 열차에 그 대해서 그 정확하게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시시설계단계에서시시계계에서 나올 때, 환경되대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지, 아까 앞에서도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음, 노선선정에 있어서 적정선과 타당선, 주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가 낭한 세부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는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아프트와 함께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으시기에 뭐, 지시, 저희가 이제 주님 회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했는데 그래서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러나 음, 저희가 지금 봤을 적에 소음이라든지 어, 왕성모델에 대한 이런 것들은좀더 어, 다음 조사 때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 반영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어차피 해주는 것은 실수적인 단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말씀 을 아, 드렸는데요. 어. 그 지금 초안이고 그 다음에 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전략 영향 과 전략하고 환경하고 말씀하셨는데 여러가지 그 세부적인 패턴가 모아지고 그걸 조합해가지고 결론을 도출을 해야지 이런 그 적용해야 될 항목을 베이시키고 나서 그책상놀리에서 앉아가지고 결정을 하면 나중에 큰 오류가 발생이 되는거죠. 저희가 봤을 때 완전히 지금 답변이 그냥 불허기 담당만 하는 식으로 하고 계신데 사업자 입장이고 설계사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네? 자, 이런 게 빠져 있으니까 의원력은 정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그 쉽게 지금 착상론에서 어?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게다종합적으로고려가 됐다면 의원력에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이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아, 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계획, 노선, 노선이 나온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정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은 전향 확인이 평가대상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노선선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뭐, 설계사에서 얘할 것이고, 그 노선이 하나가 아니냐에 의해서 논하는 거지, 네. 그거를 가지고서는 의학,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서 의학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네. 답변이 안되도그래도 뭐, 저희들 입장일 그렇습니다. 자, 자연 생태 대한 네. 그 측에서 말씀하신 쪽은 좀, 좀 여기 기타를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부탁드립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더 지금 우리 김종수님께서는 더에 대한 추가 질문을 좀 요청하시는 지금 분위기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는 우리 김종수님과 대표 정도로 질의하고 끝날 수 없으신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주제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좀더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다른 분에게도 어 여기서 답이 충분하고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가장 훌륭한 공청회가 됩니다. 또 즉답이 준비가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게 다 기록에 남고 또 하나의 일련의 설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 이해를 집안에 합의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합의 과정에 승실이 함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도 답변에 권한을 가진 분들이 안 나오셨는지 또는 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답변까지도 나왔고 그래서 저의 질문에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9월에 작성하신다는 불안에는 고쳐서 놓으십시오. 그럼 틀린 점을 제가 지금부터 6분간에 걸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메 주십시오. 맨 앞에 확신해서 김영태대표님이신가요 소념하실 때 목적을 얘기했어요. 이 계획의 목적 여러분은 수업권이라고 들으셨어요 자세히 보면 서안부가 빠지고 동북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서 초안 맨 앞에 목적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중심으로 접근성 향상 요것만 언급되어 있고 우리 의왕을 포함한 서안부에서 중심으로 접근 향상은 목적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초안 작성하신 농업사에 단순한 실수인지, 오타인지 아니면 국토부 계획상의 원래 목적 의식에서 집행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가서동문을 굳이 달라고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찾아봤는데요6 6 0일자국자인그 원문 25쪽에도 똑같이 빠져있습니다. 오타가 아닌거죠. 그리고 초안 결론 부분 513쪽에도 역시 똑같이 결론에서 동북부 지역의 이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했습니다 그렇게 달성이 이렇게 되겠다. 이런식으로 기술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의 목적의식에서 원래 시 우선의 한쪽 끝인 성암부은오려대상에서 알바두고 동북부 그쪽의 중심으로 기획이 드립니다. 이는 내부인팀입니다. 맞습니다. 돌아가서 생각해보시고 붙일 수 있어요. 수 있으면 붙이셔야 될까자 그럼 왜 뺐는지 근거와 이유를 하나씩 집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것이 왜지 무슨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트레이딩 을 썼는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선화권, 이 지적을 선화권 교육, 교통망에 이미 충분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편의를 띄울 수 없다. 이런 것이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둘째, 국토부 인식에서는 선화권 주민이 중심부로 접근한 것은 좀 제안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중심부가 너무 복잡한데, 쓸데없이 서남권 사람들이 자꾸 중심부에 가서 놀으니까, 불들그러지 네, 마라. 그건 게말하지 마. 중심부로 접근하지 말고, 딴데 가서 놀고, 다른 데서 군리을 봐. 라그 뜻인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소할 수 조금, 해서 할수 있죠. 네. 그래도, 보통 그, 좋으신 분들인데, 경제에서 해보시죠. 수도권의 위성도시들이 예, 서울에 의존하지 말고 각 지역 내에서 자족적인 도시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고 부도구도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고 규명받던 대책을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럼 그거만 뭘 줬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동북부 지역은 반면에 지역 자체가 불구적인 지역이라는 말인지 이게 국부의 의식입니다. 교수님께세요 어, 휴전선이 맡겨 있으니까 구분을못 가고 단으로만 오니까 어? 공단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남부 지역은 그렇게 불구적인 여과이 아닌데도 자꾸 서울에 의존하며 비드타운으로 살아가는 한심한 사람들이 아닌 이런 의식이 국토에에 있는 것인지 오거는 예외적으로 답변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경부선철길이 우리 위험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어떤 부품을 주고 왔는지 아십니까? 생태환경뿐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도 철기리중 불평이 심각한 상태이고 반면에 그 대가로 누리는 이점은 너무 좋습니다. 대부분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소음신도이말했죠 우리 세으로 4조 3천억은 막대한 기운을 투자하는 시도선에 대해서, 선남도 주민도 혜택이 되면 안 됩니까? 되면 좋겠죠? 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둘째, 서울 중심으로 진입하지 말라는 말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전거시용 발도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 나오있지만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도 특구로서, 신노선의 중심부라는 삼성역 테일가 IT 대기에 못지 않은 미래 산업을 꾸미는 지역입니다. 만화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 현대 로티을교육해서 연구단지, 철도기술연구원, 교통대학, 철도인재개발원이 있죠. 우리 역설권은 삼성역에 너무나 집중된 IT 산업을 이쪽으로 수도권 외곽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그 전략적이고, 위방력을 상속력과 상성, 집결함으로써 분산 효과를 극대하는 화 전략, 자족 기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맞죠? 네. 숙제를 제거했죠, 국부분 그 네. 시동성을 계획하는 목적의 이식에 이런 내용을 추가했 일석이조의 입소, 효과가 나올 수 있다면 그거를 추구해 주십시오. 이런 목적 수정 용의가 있는지 묻시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뭐 환경 영향 매직 부분일 때 앞서서 아, 말씀하셨고 뭐 다음 주이 말씀하시기를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가치관을 질문하겠습니다. 목적 의식은 가치관에서 나오는데요. 보통 가치관이 뭔지 묻고 싶어요. 네, 도시환경평가의 가치관은 세 가지 방식이 있도록 기술주의, 인본주의, 생태주의 우리가 지금 생태주의에 포올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의 가치관을 평가한 다른 논문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생태주의에는 역시 예상대로 국토부 거의 낙세주의는 100만점에 9점, 12점 이런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인본주의 부분이 있어서 인본주의 부분이 국토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 어, 이런 평과입니다 주변의 삶의 질이 어, 이것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도시설계를 하고 있다. 이 문과 가 논문을 소개합니다 지난 80년부터 최근까지 40년간 국토부가 신도시설계에 적용한 가치관을 분석해보면 생태주의는 교부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인권주의적 요소는 신도시 건설 초기 80년대 계획에서는 46.46%로 요소졌는데 46. 네. 90년대 2기 상암 신도시 정도에서는 33점으로 떨어졌고 그기앞 최근에 동탄 2기에서는 1 8점으로 <웃음> 떨어졌습니다. 김남하의 2018년 공익 대 경로론입니다. 국토부 자신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가치관을 증명하고 있는지 적어도 생태주의까지는 못해도 우리 주민을 생각하는 주변의 삶람지에질을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요소는 자꾸 높여가야 하지 않겠는지 질문합니다. 도시환경 전략은 국토부 내부 그정인의 기관사 한 사람의 개인적 신념으로 그림을 그릴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 그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비례지 제한되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 주민과 협의하셔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 재미있 자 말씀하셨지만 이 환경평가를 위해 처음에 첫번째 단출상법기목만 이게 기속적으기목가 제가 왜이런말든했냐면 지금 말씀 드렸을 때이 의학적 지원에 많은 고통을 진행되는 고렇고특배의 그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키고 따라하고 서보 처음에 우리이 환경평가가 잘못되면 그 다음 는 그냥 넘어가거예요 그국으로하고 지금의 넘어가고 이 피해자는 행그 다음 폭과를진행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 행과하시는 환경 평가 어쩔 서는 뭐, 그걸 공부를 해보는 가 아니라 잘못했다고 인정한 부분 다시 되는 동을다처전부서다 지금의 늘다으로자시켜고 다시 왜, 왜 시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음? 감동을 하는 길을 나눠서 좀그 검토해 주시고 그걸 검토해주시고 좀 그거를좀선개를 부탁드리고요. 짧게 는마 제가 왜해 외곽국의 GTX 정차가 되겠는 길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말씀드리는분은 저는 어려서부터오랜에 지금은 오랜만에 했지만 옛날에 도망가려고 지칭했고 그리고 오늘 그 옆에서 여기 차를 다고 학교를 다니 항상 느꼈던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6시 지나가는 이 지역에서 보면 이 수도권에서 의학들이 가나타프어요 가진 부분은. 뭐 인근에서 보면 안양이나 아니면 수원 등이 많면 정말 그 옛날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의학에서 5년 동만9 0년대 모습을 그대로 남았어요. 대단히 보면 약간 뭐 국교를 전시으면 국교를 철취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을 정말 한가닥에 받아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많은 분이 말씀드리고, 시안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뭐, 사람들이라든가, 주택, 공른 주택, 집안 주변에 대한 게,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발표되고 진행되는데 교통, 대란, 교통, 이런 것들은 전혀, 뭐, 대책이 없더라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김재 이런, 팬들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우리가 뭐라고 주택을, 뭐, 더 쉬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향에서 교통, 뭐, 교통해체에서저하고 뭐, 불어왔습니다. 우리들이 뭐, 이 교통에 대해서 대체을세우니다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 는거더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고통에서 안 써야 됩니다.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는데 여기에 지금 프로틴을 사시는 분들은 아마 꾸준히, 근데 지금도 아마 고향을 업어라는 면티쳐가얼가냐면이 콘텐츠기 때문에, 아침출는 죽을 시간에는 뭐, 한 시간이 보리더라고요 빠져나갈 시간. 근데 거기다가 소평지역, 워랑지역에이다 합쳐지면 아마 합쳐지면은 그 아마 새벽에 출발해야 될 거야. 새벽에 오면 습니다 출발해야 될거요 그러므로서 제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전화를 맡을 겠거든요 국토부는 아마 특히 국토부는 그 환경평가에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정해진 거잖아요. 저희 자면 여러분들께 GTX는 전부 꼭 정차가 되어야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치겠습니다. 네. 기리를 네. 해주신 백뚱 있어서 5km를 한번 그려봤습니서 저희 의왕역 위에 있는 금정역 방, 중심으로 5km를 실제로 그려봤고요. 수원역 방명으로 5km를 제가 방명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더니 그참 절묘하게도 의왕역 주변에 저희 구곡동 군포시 구곡동 수원시 입북동 요 부분만 지금 딱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GTS 저희 수 범위를 보면 다른 지역들은 수해 범위상 보면 2중3중 수해를 느끼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나는 네. 이 5km 반경 안에 들어가면 GTX 정차역에 접근하기가 편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의학역 주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학역 주변에 당연히 뭐 인구 밀도가 낮다든지 네, 아니면 뭐 수요가 적다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로 찾기가 어렵다 이러면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근데 저희 앞에 패널 분들과 뭐 오늘 시장님들, 시장님 이야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의왕역 주변은 국가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많은 특지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이미 입주한 특지개발 지구도맞고요 네, 그리 산업까지도 두 개가 지금 추진돼서 네, 그룹들이 입주하고 있고요. 이런, 그리고 그뭐 의왕 ICD 이런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는 그 시설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수요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무학력 그 인근만 이런 방역통동이 강행통, 방역불동은 저희 세금이 관담되어 있는 교통복지 아닙니까? 이 교통복지를 왜 받을 수 없는지 참 저도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네, 다음 장으부탁드리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문학력 주변에 이런 개발사업들이 이제 유사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이런 네, 수많은 제발사업들을 일일이 열고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후회지역과 저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1개 지자체의 13개 정차역을 신설해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1개 지자체의 13개 정차역이 과연 무화역과 동일한 상당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역인지 한번 국토부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주겠니다 왜냐하면 이 11개 지자체에 그 신설을 요구하는 정차역들은 수외범위 지역 안에서 역할을 더 내달라. 네, 물론 뭐그 지역에서 절실하니까 요청을 하겠죠. 네, 그런 거고 저희 지역은 이 수외범위 바깥에서 이 수외범위라는 제을 넣어달라. 네, 교통복지 안에 넣어달라. 라는 시민들의 어떤 일종의 절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그 GTS 수혜범이 바깥에 있는 의학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 궁금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 세금이 들어가 있는 교통복지 바깥에 있는 의학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음. 아, 질문 감사합니다. 아호님강이모님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하신 걸로 이제, 방역 개체, 2030에서 수혜를 한번되요 수혜 지역을 분석한 건데, 이번에는 GTX ABC가 m 기획을 된 거를 바꿔서 이제 수혜 지역을 분석한 건데요. 그래서, 오케이 범위에 이제 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으역력이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고요. 저한테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긍정역에서오하우까지는그 시간이 얼마 소요가 되지 않으세요. 네, 시간적으로 환세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5km 선상에서 또 이제 수혜적을 이제 수혜 못하다고 이제 서 말씀하신 건데, 그 어, 정차를 직접적으로 정차를 하지요 알고 계지만 긍정에서 환세를 통하시면은 GTX를 실험하실 수가 있고, 이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서 구성된... 만 네. 에듣이시나요 네, 시간, 네. 시경이 좀 멀죠. 많이 기다려야 겠는 거죠. 그렇죠. 네. 알, 알면, 네. 죠일지네 그, 네. 네. 그걸알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츠라는 거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5 k m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분이 기다려야 되지만 같이 이 2번씩 속도로 하시게 되면 5km가 되지만 버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단순 거리만이 아니라 시간도 같이 고려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혜라는 게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저희가 정찰을 하기 때문에 비수혜라고는 할수 없고요 저희가 이로선을 하게 되면 금도로까지는 그 단순하게 창조가 없거나 버스를 타는 것보다는 빨리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말 말씀드릴 거고요. 어제는 이 같은 경우같도 거리가 멀지만 된다말씀하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게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겠지만 13, 13개의 정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지자체들은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세번 말씀하시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분리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각각의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수용하셔야 되고 뭐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어떤 식으로 정차 기준을 한 건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걸 뭐 해낼수 있다고 발표를을못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그걸 기본계획 수립 중에서 계속 검토하신 자료를 갖고 다른 거와 동일상상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볼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수혜를 말씀하셨는데 오키라미트라는 거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뭐 이게대단한 데다 지금 말씀하 말씀,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네, 제제 질문 드렸던 것에 대해서 조금 충해된내용 일단 그 말씀해 주신 말씀, 그 부분도 맞는데 국토부에서 직접 5km 간격으로 그려서 보도자료랑 이 사이트에도 지금 있거든요. 이거를 대표하시는 것은 면 이제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실은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철을 타서 가면 금방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의학력은, 그, 특수, 하게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의학력은, 안 그래도 연착도 많고요. 그 더위나 추위에 이러면 시민들이 조금만 기다려도 많이 힘들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철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G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영국, 런던에서 만들어진 크로스레일, 요거를 많이 참고해서도 많이 이제 성공한 사례니까요. 아무나 알고 는데 크로스레일과는 약간 다른 점은, 크로스레일은 정차력이 되게 많은 방면, 이제 GTX는 정차력이 이렇게 많진 않고, 역광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이 교통의 어떤 이 금방의 허브 역할을 하 허브의 스포 효과를 누리기 위한 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유학력에 와서 타면 대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이유학력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가 의학역 중심으로 많이 나눠져 있고요. 그 의학역에 이 지자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회기하는무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라보면 의학역 수요가 엄청 작아 보이지만 이게 보면 서울, 입북경 주민들, 입북경 주민들 나름대로 버스를 타는 자차로 지금 서울을 출퇴하고 있고 군포시는 군포시나름 대로 의학역 주민들은 버스나 이제 이런 거 이용해서 따로따로 따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력에 지금 수형업이 바깥에 있고 여기에 정찰를 하면 이 많은 주거 수요가 의학력으로 몰리고 그럼 GTX에서 바라고 있는 그 어떤 목적에도 맞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다시 한번더강조해 주시고 그 설명해 주신 그 강희봉님께 이필하기보다는들 이제 서 준비해 주시기바라겠다이음이 지금 잠깐 이, 이 간단히만 좀 설명하고 다음 장 지금 한아이네 그 그래서 오늘 이제 또 광역교통 분전 2030에 간단히 설명해 주렸는 다른 세월들 이제 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2030에 보면 또 선제적 방역교통 대책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제도시 평방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것도 방역교통 대책 2030에 먼저 구청에서 부서자료로 대처하고 2월 1월으로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방역교통 이 법이 방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2030은 이제 그 교통복지인데 이런 주거단체가 이렇게 많이 예, 네, 저희 음악역 주변에 쪼개기 연접개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연접개발이나 그 쪼개기식 포도공이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 오늘 뭐, 그, 공청의 주 목적이 환경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그, 회피하기 위해서, 대도식권 과연 부분과의 수평권 시행령을 개정했고요. 그런데 이런 쪼개기식 연접개발이 계속 그 이루어지는 음악기 주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교통 대책을 수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단순 월원기민만 고려해도 시행령에 해당이 되고 초평이나 용천 여기까지 포함을 하면 예, 엄청난 수요에 대한 방역 교통 대책을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방역 교통 대책 수립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 결론은 예, 정부의 그월 원양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어낙국경 보니까 주거복지 로드맵 사업지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답주구 지금, 아직 그, 음 이제 다시 또 허가 단계를 다시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거복지 로드맵을 지으면 주거복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건데 왜 교통복지는 없이 주거복지만 이렇게 공급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과연 이런 공학력 주변에 이런 환경, 인구적인 변화를 예비탄산성 조사나 10년 정도 준비해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제 10년 동안 이런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네, 잘하겠습니다. 아, 여기 대한 아까 앞서 10분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답변은 그 하고 마지막 질문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윤비근 어, 시의원님 대표님께 마지막 지 시간을 하겠습니다. 예, 그, 윤비근이고요 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그 우리 팀들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리하고 우양시의 어, 우양역의 GTX 신호선이 살아야 되는 당기성에 대해 지금 노선 계획 기본 설계도를 해서 점을 찍어놓고 요식행위로 그냥 여기로 오신 거라고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 첫 번째 우리 GTX 신호선 의암병 정차을 위해서 제가 다섯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어, 이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여기는 의암, 군포, 수원 삼계 시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산디시의 시민들이 의학력에 대한 그 GTS 신호선에 간절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에서나 어디서 지원한분같지 않고 어, 그 시민들 그 성명서를 직접 가르 다니시고 도움도 직접 가셨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노력을 어, 미시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 어,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쪼개기 개발 국토부, 성해야 합니다. 의양시, 의양역 주변에 역세권이라고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광역대책, 그, 광역교통대책망을 확보하지 않고 이런 쪼개기 개발에 대해서는 의양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반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양시 교통을 위해서는 의양역에 시호선이 에서 서야 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10월 31일 날 국토부 장관님께서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했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는데 왜안 세워야 됩니까? 서야 됩니다. 외양시의 성차. 또 하나는 이그 광역교통망을 그 수입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 있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 10가지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7,400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환승역, 또 BRT, 환승시설 운영지원, 뭐그 지하차도 구조에선 지하화, 뭐 연결도로, 복합터널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쪼개기 개발로 역도 하나 안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 과천에는 740억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위례신도시에는 3조 7600억을 광역교통기선 이체국로 세웠습니다. 하나면는 2조를 세웠습니다. 의양시에는 한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양시의 GTX 신호선 정차가 광역교통 대책의 첫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사야 되고요. 내역에. 정차해야 되는 이유 지금 여기 많은 패널들이 오래 그러니까 우리 그 주민들이 오래 기다리시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더 간절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기본 노선에 넣우지 않을 거면 이런 거왜합니까요청해도 하지 마셔야죠. 지금 주민의 열망 소원을 잘 들으셔서 g t 1 신호선이 의양시 의학용에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학역에 정체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무학역이거슬러가 가지고 1977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에 부공력이라고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철도망 계획으로 안산호를 계획하며 환승력을부공력으로 선정해서 과천을 통해서 부공력으로 해서 안산로 하는 이선과 이론, 접목되는 환승력으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력 사태가 발발하고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면서 정동환이라는 신군고가 들어서가지고 당시 국회의장인 이재용 국회의장이 본인의 공포시 삼봉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토부에다가 안양시 평촌동 쪽으로 철도망 지도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천 신도시와 군포 삼곳 아파트가 구성되게 된 거고 우왕시 구공역, 현 우왕역, 에는 환상역 역할을 국살되고 많왔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정권의 몰락과 차기 정권의 기계주의자인 이재역국시 국회의장의 개인사리사역에 의해서 구공역 주변의 계획도시가 세워질 수 있는 절류의 기회를 고치고 우왕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참고로 이지업씨는대림산업의 부칙입니다. 이는 한정치인이 개인의 사역과 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왕의 신도시의 그림을 자체적으로 발사시키게 되었으로 이에 우왕력은 거기에 보답하는 대가로서 GTSC라인이 꼭정체해야 한다고 부리쳐는 우왕시민 또 군부 시민 일정에 있는 수원시민의 영원입니다. 그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동학시 상룡중통대학교전문학 대상으로 있는 김차정차의 문자입니다. 저는 오늘 g t x 서 동학적 정차와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합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의 좋은 대답을 드리서 우리 대회를 그렇게 큰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말씀이 있더라도, 좀더노력큰참고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의왕시 인구가 16만 5천입니다. 아까 방문자 시장이 마시는 것이 16만 5천입니다. 철도, 내과의 철도 방문관 이용객이 연간 20만, 철도 인재계산은교육생이 연간 10만, 방송호수 네일바크 사용 이용 액이 연간 130만이 넘습니다.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우한국을 통과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래에 기존에 자안지구 1600세대, 정부 정책사업인 워낙동에 4000세대, 초강구의 3300세대, 구하고요 재건축 사업인 1 7 0 0대가 진행 중 있습니다. 이것을 에서 알고 계실 수 있을까요? 네, 그세요 아니, 지금 네. 어, 지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아, 다알 계실지, 을 하시면 됩니다. 상은아 저희가 전반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에 대해서는. 다음에 진하겠습니다 수년 안에 검찰이 모든 사업이 완성된다면 무학령 주변은 건축 대단히 로고선 끌고 싶어 하라는 사명한 사실입니다. 무한 11일은 바로 어, 다른 길을 두고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9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9월 기본계획 안에는 무월 검찰이 반드시 반영 해야 합니다. 고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의학산도에서 <웃음> 사용하고 있는 김하미입니다. 어, 우리 지금 두 번째 이유는 철도특구로다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 9월에 철도특구로 진행이 되어서, 어, 그동안 그, 어, 철도특구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광성호수의 개발이라든지 네, 주변의 청년산업단지의 개발이라든지 철도 어, 특구로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계획 중에는 국제 철도 기술 연구센터도 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지난 경선 때 그것을 개선, 창원,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어, 서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런 경쟁을 어, 시키는 일도 있었는데 예, 저희는 그 철도 특구로서의 지금 현재, 그, 야학에서 철도 교통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어, 롯데 회사에서 기차를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철도 기술 명권이 있고, 또 그걸 종합적으로 관려하는코로의 어, 인재 개발원이 예, 지금 의학역 어, 주변에 전달, 다 아, 같이 포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그 지원적인 배려, 또 거기에 기여는 배려를 국토부에서도 강안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계시는 시민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에, 여기에 그 패널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 초 부처 사업체나 국토부에서 오신 분 중에는 혹시 기차 만드는 공장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기차 만드는 공장에서, 어, 퇴임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그 지금 현재도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을 남편이나 아니면 아버지로 아니면 자식으로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다른 사업과 는륭려서 기차 사업은 자동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어, 생당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한 분들은 어, 남처를호소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도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 기간지에 대한 어떤 경험으로 그 고사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산까지 해서 어, 제공하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혜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경이 뭐 이런 여러가지 것을 어,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여한 한그 도시에 최소한의 배려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씨를 지금 두 분만 네, 기회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갈까요? 네. 거의 그 독일한 지금 아. 요청이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지금 두 분이 마지막, 두 분이 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요. 뒤에 먼저. 장안 집으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서울 살다가 올해 6월에 루합 장안진고 이사를 왔는데 서울 갈때 지하철 이용하지 않고 공사단하고 사무국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 이 도선이 너무 넓어 하고 느려서 그렇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아래암 박선을 거치면서 메린의 정류장이 못 깨는지 아십니까? 거기 서치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가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버스 타고 다니시라고요? 그가 바뀌면 상관이고 유학에서 금점 얼마 안걸리시다고 하셨는데 진짜 타고 싶어 하시는 거있으니까 유학량에서 지하철 하나 놓치면 그 다음 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천안에 있습니다. 그로타임이나 크로 오는 데만 20분이 걸리고요. 금점 가는 데뭐 30분 걸릴 수도 있고 40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타고 싶어 그름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학량에서 북백 가려고 가려고 하면 20분이 오고 있는데 이거 뭐 얼마 안 걸릴 때 타고 다니라고요 그러면 수원에서 9년간은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수원에 세웠습니까다 얼마 안될까 하니까 그리고 가천 인구가 유난이니까 우리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가천에는 미래맞춰서 주택스 다 세워주고 비알칭 세워줍니다 무슨 차이끼리 이렇게 차별 뿐인가? 가천에는 부구청사에있어야 있는 거아닙니까 포기적인 지역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해주시고 더 더욱 복잡 나쁘도 인구가 없다고 계속 그렇게 감치해 버리시는 이게 무슨 복지니까 그냥 서울만 더 좋게 하시지 저는 진짜로 진짜 복지를 생각하신다면 무학이도택텍스 신을 꼭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에 음. 음. 음. 음. 대해서 강조해 주시고 어, 이 지역에 대해서 어, 강조해 주셨을까. 마지막 그 지리, 이래서 you no. 형식적인 절차에 붙이지는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정말 의왕역에 됐던 어떤 역에 됐던 역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건지 먼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대체 뭐 어떻게 되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절차를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 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입는다는. 네. 네, 마지막. 무한력이 다른 지자체를 위한 하이팬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개의 지자체에 한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만이 어.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제대로 의안정의입문취이와개발대의 향후 교통 대란을 함께 한 영향을 뽑아에서부터 제대로 검증해야 합니다. 9월 기본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만일 누락된 사항이 있을 시 저희 시민들은 절대 가만히 좌시하지 않고 의안정 g t s 정차가 끝날 때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의 열망을 담아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의안형 GTS 안달대원 보람 전략평등 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는그이미 자체는 법적인 어, 절차긴 해도 이런 기회가 더한 건 전략, 전략영향평가.